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파주시 탄현면 통일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전원 마을을 답사해 볼 건데요 저도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 나라면 이 마을에서 돈 주고 살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아 참고로 토지 가격은 썸네일과 제목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같이 함께 가보시죠 어때요? 느낌 괜찮죠?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너무 시골스럽지도 않으면서 딱딱 정돈된 기분이랄까요? 위치상 자유로옆 첼시아울렛과 유명 관광지죠 헤이리마을 바로 옆이라 교통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대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철도는 있을까? 또 대중교통은 어떨까? 정가운데 초등학교가 보이는데 유치원도 있고 중학교까지 있을까? 동네 상업지구가 보이는데 큰 병원은 없어 보이네 그럼 동네 병원은 어떤 게 있을까? 조그만 마트나 편의점은 오케이 근데 저게 단가? 더큰 데는 없을까? 그 밖에 도시가스나 정화조는 어떨까? 또 배달은 다 될까? 자, 이 정도면 동네 분위기 대략 파악되셨죠?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소소한 질문들 직접 걸어 다니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함께 가시죠 본격적인 도보여행 시작해보죠 지하철과 대중교통이요 찾아보니 지하철역은 고사하고 근처에 철도역도 없네요 그렇다면 버스 쪽은? 보니까 서울까지 한방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2200번 서울 홍대 입구역이 종점이군요 이거 이거 서울까지 교통이 안만 좋다고 해도 운전 못하면 아무 소용 없겠네요 이 동네 살면 자차는 필수인 듯또 탄현중학교와 문산제일고 정류장도 보이는데요 어라? 중학교가 이 마을 안에 없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군요. 아, 정말 그렇네요. 학교라곤 마을 정 가운데 초등학교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옆이 공터가 학교 부지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쩐 일인지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는 듯 어쩔 수 없이 중고등학교는 버스를 타고 좀 나가야겠네요. 찾아보니까 거리는 이 정도 떨어져 있는 모습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것 같군요 마침 어린 친구들을 위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나 여러 군데 사설 어린이집이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 마을 안에 그나마 작은 아파트가 있다는 게 축복이군요 보세요 작은 마을답게 작은 크기의 치과, 내과, 한의원 등이 더러 보입니다 약국도 두 개나 있고요 이 정도면 급할 때 그나마 쏠쏠하겠네요 가만 그럼 많이 아플 땐 어떡하죠 여기서 종합병원까지 거리를 볼까요 아 살짝 거리가 있네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 살려면 자차와 운전은 필수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트 중요하죠 바로 여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 뚜레주루의 다이소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밖에 마을 안엔 중급 규모의 마트들과 편의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또 좋은 게이 아울렛 이 안에 노브랜드 스벅도 있네요 아또한 가지 이 마을은 파주관광특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장점인데요 헤이리예술마을, 영어마을, 프로방스마을 또 현재 공사 중인 CJ E&M n 콘텐츠 월드 장단콩 웰빙마루 등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관광지는 너무 근접하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마을이 이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오히려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 이곳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추가되면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될 테니까요. 그 밖에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배달과 포장은 대략 이 정도네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웃음> 아 그냥 제가 느낀 장단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 살짝 아쉬웠던 점은 이렇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답사를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콕 집어 알려주세요 저틱사홍이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